홈플러스가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50%까지 하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울산 쪽에 아파트 시세를 좀 알려달라는 분이 계셔서 뭐 영상 만드는 것은 별거 아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아파트는 울산 남구에 위치한 쌍용스위타톰인데요 바로 옆에 홈플러스까지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한 50% 정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세대수는 581세대, 준공은 2004년도 건축이 되었고요. 건설사는 남광토건, 그리고 위치는 남구 야음동 789-105에 위치하고 있고 청수는 15층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평수는 28평, 32평, 45평으로 이루어졌고 예전 2 0 1 8년도에 평균가격은 한 3억 초중반대 거래가 되다가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6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어느정도 내려오면서 근자에는 3억 8천 거의 뭐 반가격으로 내려왔다고 얘기할 수있을 정도로 거래가 되었고요. 마찬가지 깡통전세 위험해 보입니다. 3억 8천 거래가 된 아파트들 전세가격이 4억 5천 그리고 3억 5천 평균적으로 이 상위에 있는 4억대 아파트들 대부분 깡통전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항도 마찬가지 상태가 아주 안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28건이 팔려고 매매를 내놨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더 하락해서 거래가 될수 있다. 사실 홈플러스가 옆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하락세는 나오지 않는데 워낙 가격이 급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포항, 울산, 서울, 경기, 인천 대부분 엄청나죠. 지금 하락세가. 대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마찬가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적은평수의 아파트 영보가든인데요 예전에 2018년도 가격대가 1억6천대 그런데 최고가로 2억3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 내려왔는 금액은 예전 금액보다 더 떨어져서 직거래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와있는 매물은 몇건 안되기 때문에 이 지금 최하의 금액으로 끝날 것인지 그더 내려갈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1억6천에 그래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전세가격은 1억4천, 1억6천, 1억5천 정도에 대부분 조심을 해야 되는 전세들 같습니다. 마찬가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세대수는 761세대, 요 울산, 더은영로, 두산2분인데요 건축은 2017년에 건축되었고 건설사 두산이고 위치는 남구 야암동 91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수는 27층으로 건설되었고요. 실제 2018년도, 19년도 가격으로 완전히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평균가격이 4억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는 7억2천, 호가는 8억6천까지 올라갔었는데요. 현재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근자에 거래되는 가격은 5억까지. 그리고 보다시피 매물이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향으로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거래는 일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근자에 그냥 2018년, 19년도에 평균 가격보다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매매가 2 7권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은 더욱더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평수는 34평 위주로만 대부분 A타입, B타입 형성되어 있는데 거래 자체도 많은 상황에서 금액이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그러면 송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송정제일풍경채 레이커뷰입니다. 세대수가 766세대고 중공은 19년도 건축된지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제일건설 위치는 송정동 1236-4에 위치하고 있고 25총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평균거래금액은 3억8천 정도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4억대, 6억대, 거의 최고가는 6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부 거래가 되면서 하락을 하죠. 근자에 계속해서 거래된 최하의 금액은 4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요. 예전 2018년도, 19년도 금액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가격은 하향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기본적으로 지금 매매가 4억 5천대인데 전세가 평균적으로 지금 4억 중반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4억 초반에서 4억 중반대의 전세들은 대부분 깡통전세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매가 37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는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인데요 세대수가 1161세대로 상당히 넓은 세대수고 중공은 1 9년도 건축되었고 만찬가지 반도건설 위치는 송정동 1237-2에 위치하고 있고 25층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되었는데 3억 중후반에서 4억대까지 엄청나게 거래가 많으면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7억2 8 0 0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계속해서 금액이 내려오면서 최근에는 4억7천 최하의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지만 그래도 2018년 9년도까지 뭐 거래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하지만 현재 나와있는 매물이 약 35건의 매물이 나와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더 내려가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매매는 4억 후반대 거래가 되었지만 평균적으로 전세가액이 4억 중반대 많이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 지금 전세도 어느정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33평의 B타입 같은 경우도 예전 가격이 3억 중반대였는데 최고가가 7억 2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자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에서 5억 4천 8백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실제 거래는 많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계속해서 거래를 한다면은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울산 송정 한라비발드 캠퍼스 같은 경우 세대수가 676 세대고 준공이 19년도에 준공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들이 준신축 정도 된다고 보입니다 근선사는 할라고 위치 화봉동 1492-2번지 평수는 25층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대부분 거래가 어느정도 되지만 많은 거래는 없었고요. 21년도에 일부 거래가 더 많았는데 평균적으로 655천, 658천 계속해서 어느정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근자에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하는데 47천까지 거래가 되었네요. 33평의 B타입은 거의 대부분 거래가 많이 없었고요. 많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거래되는 금액은 예전 금액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억 5천. C타입 마찬가지 최고가는 6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요. 거래가 거의 없으면서 근자에는 4억 6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약 20건의 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는 조금 더 하락해야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호수공원 대명 루첸인데요. 세대수는 817세대 그리고 사용성인 2020년 중공이 되었죠. 거의 신축아파트로 보여지고 대명종합건설에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영암동 401-1번지구 청수는 29층으로 건설되었고요. 평수가 30평 A타입과 B타입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전 2018년도에 평균적인 거래금액은 4억 초반에서 3억 중후반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거래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7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근자에는 4억 1000만원에 거래가 되고 계속해서 하락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전세 마찬가지 엄청나게 거래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세 금액대는 4억대, 3억 후반대 정도 거래가 되고 건자의 가격이 내려서 2억 1,500으로 거의 반토막이 낫는 상황입니다. 30평 비타입 마찬가지 일부 분양권으로 거래가 되는가 하다가 3억 4천, 4억대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가 7억 2,500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대부분 많은 거래가 없이 건자의 4억 6천으로 금매물로 거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매매로 29건에 거래가 하려고 나와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 조금 더 내려와야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30평 B타입보다는 A타입이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음 현재 보시는 아파트는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우정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820 세대로 사실 세대수가 좀 괜찮은 편이고요. 2010년 건축되었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위치는 우정동 689번지 25총으로 건축되었고요. 평수는 32평, 40평, 50평, 79평으로 뭐 상당히 다양하게 평수가 나와 있는데 예전 2018년도의 평균가액은 4억대 대부분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 대부분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최고가는 8억 2천까지 거의 두 배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천 5배까지 지금 마지막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41평 마찬가지 예전 초차의 금액은 한 5억에서 4억 중반대에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약두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8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근자에 마찬가지 7억 4천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은 현재 64건의 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는 조금 더 내려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5평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평수는 32평이라고 보여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 건수가 지금 많이 나와 있죠. 매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는 좀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울산은 현재 뭐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뭐뜨들썩하게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전혀 없는데 울산을 시세 확인을 부탁하는 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울산은 사실 이 정도 뭐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하락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펴봐도 일부 아파트들 가격 하락은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급락하는 아파트들은 많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깡통전세도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울산은 향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울산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 영상으로 어느정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